오늘은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들과 그 외의 식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멍하니 육시, 육안으로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저들에게 예수님의 승천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치시고 주님의 가르치심과 약속을 받은 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배려를 깨달은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보았지만 제자들은 감람산 어느 기숙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가, 가기에 알맞은 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난번 그 ...에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공부할 때에도 이에 대해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저들의 폐망 이유가 율법에 바른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학사 에스라나 느에미아 총독이나 그외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그러한 선지자들의 출연도 없어지고 게시도 끊기게 되고 백성들의 장로들이나 선생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치게 되면서 우둔한 백성들 사이에 점차 이런 그릇된 사상들이 유대사회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율법 해설서, 율법 주석서, 율법으로, 어, 저, 율법에서 추론해낸 그런 지혜서, 그런 것들을, 뭐, 개마라, 미드라시, 뭐, 또탈무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엄청, 어, 그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엄청난 양으로 어,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히브리 사회의 그 주, 주류의 신앙이 그 신학과 신앙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들은 더욱 더 율법 계계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정하고 그것을 실정법화했습니다. 안식일의 가기의 알맞은 거리라는 것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 정한 행동지침의 하나로서 이제 실정법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가 대략 1200미터 정도 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 이상을 걷는 것은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계율주의적인 그런 시도는 당장에 백성들에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게 한다고 하는 현실적인 효과는 금방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율법의 근본적인 의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좋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율법을 내신 본의를 충분히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더욱 장성하게 하는 일이 되지 못하고 그 법을 외형으로 지켰다 하는 데서 멈추게 만드는 그런 법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기에 정당하게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도 애초부터 성신님을 의지해서 깨우침을 받아 나아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계율주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 받아서 지키게 된다면 이제 이게 당장은 경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얼마 가지 못한다. 항상 <웃음> 그렇게 되면 그럴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웃음>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율법의 용도라는 게 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또 이제 새 생활의 지침으로서 새생새 새 나라 속에 살아가는 지침으로서 그것을 따라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고 그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복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빗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사상은 점점 하나님의 의도와 멀어져서 결국 그 율법의 실제이신 그리토를 십자가 못 박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번지를 하나, 안에는 생명이 없는 시체만 있는 꼴이 되고 만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 지금 서울 경기 지역도 이거 지키지 않는 그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뭐, 이, 이해를 할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잘못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를, 그, 이해하고, 그, 그렇게 적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계율주의적으로 갈수 있어요. 한 주의 삶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모아진다 하는, 모아진다고 하면, 그 주일에, 뭐, 비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살려야 될 일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나를 중위 여기는 자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중위 여길 수 있고 나를 구별,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화를 이루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계율주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물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속은 시커먼데, 겉은 신척 꾸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보겠지만, 뭐, 이따 오후에도 뭐 공부할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뭐 사단은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조를.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만, 그 생명의 말씀으로, 어, 취해서 나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뭐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중심으로 어, 그 겉과 속이 같은 중심으로 살아야 외식하지 않는다 꾸미지 않는다 아무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그. 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이렇게 해서 생긴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 정도의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서론을 공부할 때 나온 살펴본 내용인데 그 약속은 어, 그 4절 5절에 나온 것 1장 4절, 4절로 5절에 나온 겁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신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을 생각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아직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수 없지만 주님의 부활승천을 보고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한, 한 걸음도 전진하게 하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바라고 나올 수 있게 한 거죠.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경륜에 어떻게 획시기적인 진전을 이루어서 나타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저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교회가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획시기적인 진전을 이루어 정식으로 출발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심에 의한 그리토의 약속된 말씀을 중심으로 통일성을 이루며 당대의 구속사 안에서 다양성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한 장소로 구별되게 모여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아직 성신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작정과 그리토의 말씀에 의거해서 한자리에 모여야 될 그런 책임은 있는 거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정상한 결과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서 저들이 마땅히 성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차서 있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하게 섭리하시면서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하셨습니다 그저 두루뭉실하게 그 사람들을 묶어서 당신의 일을 어거지로 하셨습니다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최소한의 질서 가운데 하나로 모여서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한 진일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인도는 참 굉장히 차서가 있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어느 하나 빈틈이 없이 정확하게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한 자들로서 그 영광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면서 장차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오고 오는 교회에 차서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떤 한, 저, 교주 하나를 그, 세워가지고 그냥 떼거지로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의 그 행보가 아니요 3위 하나님의 그 인도와 가르치심 가운데 움직여나가는 그런 사회, 그 완전한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속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아서 알지만 저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멀리 피해 도망갔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고 허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다면 죽는 데까지 나아가겠다고 장담한 베드로조차도 뭐아주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재판받으시는 자리 근처에 있다가 한 비자의 소리에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40일에 걸쳐서 여러 차례 방문하시고 뭐 11차례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을 다시금 깨우치셨습니다. 장차신약의 교회의 기둥들이 될 자들로서 자기들의 위치에 제대로 올라와서 저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당신의 실체를 보이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으며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까지 흰옷을 입은 자들을 보내어 저들을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아시고서 아주 오래 참으시면서 저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그 살기가 등등하고 적대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예루살렘을 이제 무섭다 하지 않냐고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은 그냥 우리가 서울 가듯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다 죽이려고 그런. 그 기세 등등하게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무서워서 이제 피했지만 이제 주님의 그 부활을 보고 승천을 바라고 그두 천사의 가르침을 보고 이제는 그 호랑이 굴소 같은 데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웃음> 이제, 이제는 이제 이전에 허약하고 나약한 저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승천하심을 목격하고서 이제는 신앙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더라도 다시 살수 있는 믿음을 희미하게 남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전체가 다 그렇게 되진 않았겠죠. 굴곡은 있었겠으나 기본적인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인도는 험하게 열매를 맺는 일이 없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거기서 더한 걸음을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해 나아가시는 것은 물론 저들이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 정서도 갖게 하시고 기쁨도 누리게 하시며 거기에 따른 의지적인 사명의 행위도 담대히 음. 에, 그,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의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충분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올라간 게, 그냥 올라간 게 아니죠. 그 적대 세력들이 아주, 아직 그, 뭐, 기세 등등한 그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들은 예루살렘에 어디로 갔습니까? 저들이 이전에 거했던 다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락으로 간 것입니다. 성경의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다락인 듯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다락을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다락으로 추측하는데 확인할. 없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다락은 아마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의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은 초대교회의 요람이 되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로 14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지바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뜨거운 형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데리고 나왔고 베드로는 그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모임처가 된 곳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전도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인물인데 아마. 그의 어머니 이름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다락은 120명의 신자들이 들어가 함께 모일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다락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락을 제공할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기에 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감화에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서 못하겠다고 빼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결과를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일도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까닭에 결코 강요에 못 이겨서 이런 장소를 제공하는 자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기도원의 300 용사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비겁하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자들을 돌려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누군가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다락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르게 헌신하는 자를 새롭게 쓰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다락에 관련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다락 이전의 경륜인 가시적인 건물로서의 의미는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전의 경륜 속에서 쓰였던 건물들의 의미는 이미 이제 다 철폐되었습니다. 실체가 오심으로써 이전 것은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토를 머리로 하는 자들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주님의 그 언약을 대망하고 성전의 의미가 아직 그 살아있다고 한다면 성전으로 가서 모였겠지요. 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개인이 제공하는 단하게 모인 것은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크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진짜 그 실체로 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의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의한 헌신으로 이제 그 나라가 진전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락 자체는 의미가 없고 다락을 들인 자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서 함께 관계를 이루며 그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교회 일은 사실 진짜 주님의 언약을 믿고 전적으로 자신을 들여가는다. 뭐 자기에게 피해가 와도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수고를 감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이게 120명이 모이려면 그 장소가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그, 다락을 제공한 사람,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다. 그냥, 좋은 상태, 좋은 상황 속에서 다락을 제공하는 것하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어떻게 되면, 예수님도 죽이셨는데, 그, 제자들을 얼마든지 뭐, 잡아서, 일만 하잖아요. <웃음>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들을 다한 자리에 제공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봐야 됩니다. 이게 이 행간 속에 들어 있는 그런 의미들을 잘 살펴봐요. 그냥 아 누가 예루살렘 약속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갔네? 그냥 한 다락에 올라갔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여기에는 그 이면 속에는 그 믿음의 사람의 헌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주님 나라 전진에 그 가담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필요한 때 주님의 나라 전진에 위해서 쓴다는 거죠 <웃음> 그들의 믿음에 의한 헌신으로 이제 그 나라가 진전되어 나가는 거지. 실, 실제는 이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의 그 사회, 그 사회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 그 사회의 가치를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그, 그, 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어도 감내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장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 여기 얼마나 참큰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까? 아직 성신을 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여기서 다락에 모인 자들을 또 그룹, 별로 순서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그룹들을 먼저 언급하는데 중요한 순서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의 주변 그룹으로 또 여인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제자들을 순서대로 쓰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명단은 마태복음 10장 2절이나 또 마가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그 명단과 일치합니다. 다만 누가는 유다 사람 다데오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어 기록했습니다. 물론 가론 유다는 배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마띠아가 대체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들이 사도들의 명단을 기록할 때에는 특징적으로 4명씩 묶어서 3그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단의 순서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외형은 동일합니다. 각 그룹의 첫사람은 항상 베드로, 빌립,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입니다. 사도들 주변 그룹으로 첫번째는 여자들로 나옵니다. 여기 여자들은 누구누구입니까? 아마 마태복음 28장 55절 이하 56절을 참조해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어 등을 참조해 보면 아마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야구보의 모친 마리아 등등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의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다른 여자들의 틈새에 그저 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를 경배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신약의 기록은 사실 여기서 끝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마리아는 얼마 동안 사도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보와 요세, 요셉와 <웃음> 그, 마태복음 그 13장 55절에 보면 요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와 시몬일 것입니다 유다는 뭐 유다서의 저자일 것이에요 로마 카토릭에서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이복이거나 사춘이라고 하는데 이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억설입니다 분명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형제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자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 동기를 보면 대략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사역과 관련해서 기도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닥치게 될그 어려운 환경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내용을 생각해 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얼마 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신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의 신앙이 없다면 그분이 약속한 것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 것에 대해 이제는 분명히 이, 이, 인식하게 되면서 높이 되신 그분의 사육과 관련된 그분의 약속을 믿는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분이 약속했다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이 되면 주님의 약속과 인간의 일과의 관계는 없어지고 그저 숙명론적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보고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늘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들이라도 그 구속사적인 사명과 관련해서 늘 기도하시고 응답을 누리고 가셨는데 그런 방식을 떠나서 달리 저절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 성취이 될 일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특별히 가담해서 직접 도울 일은 없지만 그 영광된 일의 가치를 충분히 깨닫고 그 안에 세우심을 받은 존재들로서 그 약속의 성취를 내다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동기로서 첫번째가 바로 주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영역과 관련해서 아니면 교회 자체의 현실적인 세력 확장이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바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위경 속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 전진과 확장을 위해서,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지 단순히 위기를 피해, 피하게 해피 해달라고, 단순히 이 재난을 <웃음>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그들의 사역과 관련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그 성취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은 그걸 바꿔서 이제 주님의 도구로서 보편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은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복된 사역이요 아무리 아무라도 범접할 수 없는 영광된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자신들 스스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계속 가르치셔야만 그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한 것입니다. 단순히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또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은 그들의 현실 앞에 닥쳐있는 어려운 환경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들 내부적으로도 연약한 면이 있지만 외부적인 압력도 피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 스스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들은 어? 주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하신다면 저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제 불과 얼마 전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어, 기도하셨고 그들은 그 결과를 피부로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위험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웃음> 구약의 시편에서 보면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였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들은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저들이 한 기도의 방식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은 먼저 한 마음으로 그리고 힘껏 기도했습니다. <웃음>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웃음> 기도했다는 것은 마음을 한자리에 두고 기도했다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보았지만 교회는 약속된 진리 안에서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사명과 관련된 동질의 생활을 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높낮이가 있고 외형상 생활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약속된 진리 안에서 방향성이 같고 목표점이 같아야 하고 그에 따른 생활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목표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다면 어떻게 일치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타락해서 변질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심미하게 남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눈빛을 보면 어느 정도 상대의 마음을 알수 있고 서로의 마, 말과 행동을 보면 동질의 교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생활을 하는 자들은 금세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일치된 마음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인 관계를 맺고 어떤 행사를 같이 한다고 해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까지 마음이 통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보면 저들은 분명 약속된 진리 안에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동질의 생활을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교회에 대해서 보고 어, 공부해서 알지만 진리와 성신으로 말미암는 본질적인 통일성과 거룩성과 다양성의 요소가 없이는 교회가 교회로서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형식을 꾸미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회의 연합은 약속된 진리와 그에 따른 생활에서부터 그것의 일치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한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고 한 정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성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개개의 다양한 성향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기적으로 연합되는 일에 다 장애가 될수 없습니다. 약속된 진리 안에서 한 목표와 한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조금도 부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종교 세력으로 마음을 같이 한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삼위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러한 음, 인도를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성신께서 오실 것인데, 그, 그 안에서 통일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하나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면, 한 마음으로 같이 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외형으로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마음 될 수는 없어요. 음. 저들은 또한 한껏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의 힘쓴이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참으며 기도의 힘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생활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최상의 위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급성에 있어서 가장 앞에 있는 문제에 몰두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분주한 다른 일이 앞에 있으면 절대로 한 가지로 이렇게 끝까지 참으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에 불과한 기도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막 가로막혀 있으면 이렇게 몰두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런 문제들을 치워야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하여 그리고 자신들의 사명과 관련하여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와 일치되지 않는 마음과 행동을 하는 자들은 절대로 끝까지 전혀 같이 해서 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한강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찌 그것과 다른 일에 생명을 모두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들어서 공통적으로 도매금으로 함께 응답의 결과를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당대에 속아내지 아니하시면 반드시 주님에 대해 구별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실로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한가한 생각이 없이 오로지 주님의 약속된 진리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과 관련하여 한마음으로 힘껏 기도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들에게 제일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걸, 뭐 그걸 전생에 가장 앞에 두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여기, 여기, 제밥에 관심이 있고 다른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쓸 수가 없어요.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 저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유한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성역사의 성취와 관련하여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통을 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 역사 전체의 요점을 함축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경륜적인 질서에 의한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신 강림과 관련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그리고 15장 15절로 16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네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뭐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민이라. 이건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약속을 바라는 자도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죠. 바라는 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한한 일시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알고 그리토의 순종을 알고 성신이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걸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시행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부적, 부족, 부적을 외우듯이, 뭐, 부적, 뭐, 그렇게, 그 절차상 그게 필요해서, 그렇게, 그, 그런, 어, <웃음> 말씀을 하게 한게 아닌데. 우리가 배워서 알다시피, 죄 백성들의 기도는 이교에서 추구하는 기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교도들의 기도는 황홀경 속에서 비인격적으로 어떤 공이나 진리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의 백성들의 기도는 정상한 의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진리를 중심으로 인간의 구속이 전제되어진 상태에서 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복종의 표현을 증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창조하신 목적과 관련해서 중보자 그리토를 통하여 한 걸음 내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개인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그 안위를 위해서, 개인의 뭐, 고통을 벗어나는 걸 위해서, <웃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지한 기도인가. 이교적인 기도인가, 우리가 알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도 교회에 속한 자로서 개인이라는 전제를 하에, 전제하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동기와 방식으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약속된 말씀의 결과인 성신님의 강림을 보고 기뻐하면서 자신들의 교회로서의 사명은 추스리게 되었고 그 어떤 난관이 부딪힌다 해도 이전에 비굴하던 모습은 다 없어지고 담대하고 가면이 대처하게 됩니다. 예님께서 영광으로 경험케 하시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감내하면서 궁극적인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본질적인 것들을 취해 나아가면서 재창조의 목적을 향한 일보일보를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첫 창조에서 목표한 것에 이루어 그 충만함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살아 야내내 내 생활은 그냥 내 꾀로 살아 하나님 약속은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 속에 들어가면 당장 내내 꾀로 살아 그 이게 신자의 삶이야 신자의 생활이야 이 두세 사람이라도 그런 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또 내가 그 안에 실체로 존재한다는 걸 믿고 우리 실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무엇을 증시해야 되는가 그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만 목회 기도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목회 기도에 준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나서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도들과 그외 식구들의 기도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이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하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그것의 성취를 위해 적대 세력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 아버지께 한마음으로 힘껏 기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들은 성신님 강림 이후 신약교회 기둥들로서 활동할 자들입니다. 그 안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토 안에서 약속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궁극적인 대회로 나아갈 자들입니다. 그에 앞서 저들은 진리와 생활에서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직 성신을 받기 이전이지만 그 그 마음 자리가 된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내 뒤에 오시는 이가 불로, 불과 성신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불과 성신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의 마음 자리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줬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다 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한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몸민 교회로 존재해 나아가려고 할때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 또서 약속된 진리와 그에 따른 생활로 통일성을 이루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먼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들에 대한 역사의 원인을 잘 심었는지를 생각하고 반성하며 차서 있는 행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미처 확인되지 않았다면 다시 그 부분부터 살펴서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야 할 것이고 확인이 되었다면 힘써서 그에 대한 성취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주님의 도구로 힘껏 들여가야 할 것입니다. <웃음>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그 교회로서 다 살아간다는, 그건그 그건 하나의 그. 명제가 아닙니다. 실체예요. 실체. 실질이고. 그걸 알고, 어, 내가 기도해야 돼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도해야 고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다 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